마이벨의 5 0퍼 리뷰. 하이 하이, 하이 에그 베가버 가격은 단품 6,200원, 세트는 7,900원입니다. 리뷰가조 링냥입니다링냥입니다 제가 낱낱이 치킨의 맛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헤쳐. <웃음> 구성은 브리오시번, 치킨통살 필레, 계란, 베이컨, 치즈, 샐러드 믹스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목소리>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하는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딱베이리즈한 맛? 냉모닝을 그냥 치킨 패치만 추가된 느낌이랄까? 계란맛이 진하게 나서 음. 냉동이 흘러나게 하는 것, 음. 것 같아요 계란이 보면은 바로바로 후라이한 것 같진 않거든요 음. 냉동 계란 후라이를 갖다 쓴것 같아요 음. 음. 이건 소스도 별로 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없는 이 양배추에 다달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맞아요 여기 보면 소스가 진이만큼밖에안발려져 있어요 음. 음. <웃음> 아침이나 뭔가 브런치 그런 쪽에 어울리는 메뉴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심하게 뻑뻑하다는 점 근데 여기서는 소스도 부족하고 야채도 부족하고 해서 뭔가 이게 완화가 안 돼서 그냥 그대로 뻑뻑하게 입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뭔가 하이의 맛을 원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하이하이한 맛은 없고요 어. 치킨버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 배고팠기 때문에 5분 안에 먹었다 <웃음> 그러니까 결론은 5분 컷 잘한다 <웃음> 어디까지인건가요? 한 어, 미들로? 어, 미들 미들 어, 네. 미들 예요. 어떤 재구매 의사가 있으신가요? 전 새우버거 좋아해요 한결같아 <웃음> <웃음> <웃음> 유 레이더 오케이. Okay. 너무 영어 많이 쓴거 아니야 오늘? <웃음> 그러면 한글로도 좀 할까요? 안녕 또 만나요 <웃음> 안녕히 가십시오 <웃음> 어 갑자기? <웃음> <웃음> 사요나라 사요나라 <웃음> KFC에는 치킨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바로 바로 비스킷 KFC 비스킷 드셔보셨나요? 폰의 음. 원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 짜잔 음. 밥도 어. 싸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싸고 딸기잼을 짜서 먹으면 굉장히 음. 맛있는 KFC의 비스킷 음. 음. 음. 아, 저도 에그타르트나 살거예요 에그타르트 도도 맛인데 그거보다 이게 맛있어. 이게 더 먼저 나왔어요. 먹고 가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 좋아해요 이거.